단마랑에서 진행하고 있는 빨리경전강독 시간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미 담마다야다숫다의 핵심 요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경의 전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번역을 통해서 이미 모두 숙지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문구들을 선별해서 빨리 원문으로 읽고 그 뜻을 보다 깊이 있게 새겨보는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경의 요약에서 보셨듯이요. 이 경의 설법자는 첫 번째는 부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하신 그 법문을 이어서 사리뿌타스님께서 또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두 개의 독립된 경이 합쳐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경의 계열을 잠시 보실까요? 이 경의 위치는 빨리어 경전으로 된 담마다야다 숫다는 오니까야 가운데 두 번째인 머지마니까야의 세 번째 경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은 다시 한문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한문 번역하면 결국에는 아함경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곳에 있는 것처럼 88번 경입니다. 구법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함 같은 경우에는 단만은 법으로 번역하고 다야다는 구하다라는 구하는 격, 즉 법을 구하는 경 또는 그 가르침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빨리어 경전들을 어 중국에서 번역할 때 한문으로 새롭게 번역했을 그 경전들을 보면요. 은 법사경이라고 여기 있는 것처럼 법사경이라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법을 구하는 경이라면 여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경 그래서 상속경 뭐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함경에서는 구법경이라고 하여 어, 법을 구하는 경이라고 했다면 오늘날에 번역된 한문 중심의 번역서에서는 법사경이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역된 이 모든 경의 이름들이 즉 경명들이 어, 단마다야다수다라는 경의 이름의 뜻에서 그렇게 서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다만 각기 다른 각도에서 다야다 를 보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이 설해진 장소를 보도록 할게요 사워티 도시에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사원 즉 기원정사이고 또 이경도 부처님께서 청법자 없이 스스로 법문을 시작하신 자설설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서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거 외에도 아마도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과 또그 명성이 날로 널리 퍼져나옴으로 인해서 그 비구상가의 규모가 날로 커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과 대신들 또는 장자 등이 부처님께 후원을 하게 되죠.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비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여덟 단계에 이르는 그런 아리아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그와 반대로 주석서가 밝히고 있듯이 일부의 비구들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여 도덕성이 결핍되었다거나 또 수행에 집중하지 않아서 지혜롭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마치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부모와 같은 그런 연민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강력한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빨리 원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마 다야다 메미카웨 바와타 마아미사 다야다 나의 제자들이여 비구들이여 나의 그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거라 아미사 다야다가 되지 말아 줘. 물질의 또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먼저 동사인 바와 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와 터 우리가 이미 마지막이니까요. 두 번째 경인 사빠 아사와 숫다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명령법에 이것이 쓰인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명령법의 전미사들, 즉 명령법을 만드는 폼들, 공식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할까요? 1인칭인 경우에 명령법에 만드는 그런 폼을 보시면요. 단수와 복수를 함께 보겠습니다 미, 마, 넌, 히, 타, 뚜, 안, 뚜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미, 마, 넌, 히, 타, 뚜, 안, 뚜 1인칭 단수는 미고 복수는 마고 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다라는 의미의 non 말입니다. non 이런 거는 아무것도 뒤에 붙는 그 접미사가 없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원형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원형.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버워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h e 그다음에 복수는 터. 그다음에 3인칭 단수는 또 복수는 안 둬.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인칭 복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곳에 바와타 같은 경우에 바와타가 이인칭이 되어서 뜻이 너희들은 이것만 봐서도 이인칭이 그대들은 또는 너희들은 어 어떤 어떤 것을 하라 또는 되어라. 그러니까 루트 부에서 왔으니까요 대다 있다 제가 만든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웃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장 분석을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도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담마 다야다 메 비카 웨 버와타 마 아미사 다야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담마하고 신표를 찍고, 다야다. 그리고 또 여기도 아미사하고 신표를 찍고, 다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의 그 하나의 약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신표를 일부러 그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콤마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쉼표를 찍었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명령법이죠. 2인칭 복수 명령법 동사입니다. 주어는 물론 노미네티브 여기 있죠. 남성 주격 복수 또 남성 주격 복수 여기 있는 것처럼 단마다야다와아미사다야다고요두 번째 문장은 마아미사다야다이 같은 경우에는 버워터가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비카웨 하는 것은 복케티브 혹격이라고 하죠. 혹격 부르는 거죠. 비구들이어라고 부를 때 나의, 매는 나의. 나의 무엇이 된다? 나의 담마다야다가 되어라. 마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ind하고 점 찍은 거요. 이거는 indeclinable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문장의 어느 위치에 가든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어디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변화사 이렇게 불르죠 영어로 인디클라이어로 해서 i n t 로 했습니다. 마가 나오면 강력한 그런 좀 명령을 뜻할 때 주로 쓰이는데 말라, 되지마라 여기는 그 심표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되지마라, 하지마라 이럴 때요. 다음에 뭐가 되지마라냐면 아미사다야다가 되지마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미사라는 단어를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진 거라서요 아미사라고 할때 이게 원래의 뜻은요 날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미 이래서 날고기라는 뜻이죠. 날고기, 즉 마치 금방 이렇게 잡아온 그런 뭐 소고기, 소가 됐든 뭐 돼지가 됐든, 어떤 가축들요, 고기들이 생고기라서 어떤 누린내가 난다든지, 비린내나 듯이 이런 것처럼 그 주된 그 개념은 날거라는 뜻이에요. 날것 또는 비린것. 다른 의미로 하면 또날 것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뭐 개발되지 않은 이런 뜻도 있지만요. 또두 번째는 물질적인 것. 담마, 다야, 다의 이것이 마치 정신적이고 그런 거라면 이거는 상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뜻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음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음식 음. 또 보상이나 돈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또한 가지는 다섯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요. 믿기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욕망이라는 뜻도 있고 좋지 않은 뜻은 다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미사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하나인데 아미사의 반대말은 니라미사라는 거죠. 니르 니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없을 무자 써서요 없다라는 거죠. 니라미사 아미사가 없는 것. 없다라는 것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감각적인 욕망이 없다든가 물질적이지 않다든가 라 한마디로 퓨어 아주 청정한 그런 고요하고 청정한 모든 것이 다 세속적인 거다 떠나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단어의 물론 이런 뜻도 다 있지만은요 여기서 말하는 아미사 같은 경우 다야다 같은 경우에는요 비구들에게 주어진 네 가지 물품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물품 필수품이라고 하죠 흔히 기억나시나요? 찌워라 그러죠 가사를 말하죠 즉 의복 두 번째가 뭐가 있나요? 3일 가운데, 그렇죠? 빈다 빠따가 있죠? 오호, 다 지워져 버렸네요. 찌... 지... 예, 지워라.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걸 빈다 빠따, 빈다 빠따 그러죠. 장음입니다. 빈다는 덩어리라는 뜻이고요, 빠따는 떨어뜨리다. 그래서 바벨 이렇게 줄 때. 모아서 동그랗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밥이 흐트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바로 위에 놔서 아마 삔다, 빠따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탁바란 음식을 말하죠. 음식이요? 바룻밥에 바 넣어주는 그런 음식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나사나 그죠? 세나사나 세나아사나 즉 앉은 자리와 누울 수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보통 잠을 잘수 있는 그런 거주처를 말하죠. 우리 보통은 뭐절집 같은 그런 사원이라든가 어찌됐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길라너, 길라너, 아플 든 거죠. 빠짜야,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죠.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병에 필요한 것들, 필수품들, 필수의약품을 얘기하죠. 그래서 의약품들, 즉,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 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아미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서 제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다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거기에 더 신경 쓰고 수행에 더 신경 쓴다기보다 이런 네 가지 필수품 의복 찌워라 의복이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또 내가 사는 곳에 어떻게 좀 럭셔리하게 산다든가 그래서 또 세나 사나 같은 거주처 같은 경우도 에 그렇고 또 길라나 빠짜야도 그렇고 이런. 비쿠들이 가지는 필수품인 네 가지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어, 너무 연연해 한다거나 거기에 집착한다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런 제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미사 다야다를 이런 물질적인 것 재물에 속하는 상당히 감각적 욕망과 연관이 있는 이런 거에 그런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제자가 되는 그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부처님께서 그러면 담마 다야담메 비카 베 바와터 마 아미사 다야다 라고 하신 그 법문을 하신 그렇게 당부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다음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